하이유닝! 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를 배우는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내용에 앞서 기타 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스트로크 반주법. 두 번째, 아르페지오 반주법. 세 번째, 선율 연주법. 네 번째, 핑거 스타일 연주법. 다섯 번째, 솔로, 애드립, 오브리 연주법입니다. 자, 이렇게 기타를 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제 기준에서 기타를 배우는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, 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했거든요 저는 선율을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율을 배우게 되면 기타 시판에서 이 음정들을 연주하기 쉽게 다섯 개의 블록으로 구별시켜놨어요 한 여기 한 개, 여기 한 개, 여기 한 개, 여기 한 개, 여기 한개이 다섯 개의 블록을요 C, A, G, E, D 이 코드, 이 다섯 개의 코드의 모양을 따왔다 해서 CAGD 시스템, KGD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. 이 KGD 시스템을 알면 이 지판 전체의 음정 위치를 다 알게 되고요. 어떤 키가 와도 샵이 뭐 다섯 개, 뭐 플랫이 여섯 개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 음정들을 다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. 그이 시스템을 먼저 배웁니다. 그래서 단선율을 이렇게 배워요. 그럼 간단하게 1포지션에서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. 그런거죠. 이게 지금 사랑의 인사 주제 선율인데요. 요거는 지금 선율만 했죠. 그죠? 단선율만 했단 말이에요. 이런 스타일의 이제 연주를 처음에는 동요를 가지고 쉽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요나 뭐 팝송이나 뭐 이런 음악들의 선율을 가지고 집판 전체를 누비면서 연주하는 방법들을 배워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 쓰는 방법들을 배우겠죠. 손가락 쓰는 방법들을 배울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동시에 이제 두음씩 치는 걸 배워요 여기는 반주가 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에서 보면 할때 반주를 요정도의 반주만 넣어주는 거죠 간단한 형태의 핑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떠세요? 아까 선율을 할 때랑 간단하게 반주가 되었지만 훨씬 듣기가 좋죠? 풍성한 느낌이 들죠? 이런 이제, 이제 핑거 스타일 간단한 형태의 핑거 스타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스트로크 반주법을 배웁니다 요런 스타일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아르페지오 반주법을 배웁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제 아르페지오 반주법을 배워요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면 선율 배우고 지판 전체 다 알게 되고 스트로크 반주법 배우고 아르페지오 반주법 배우게 되면 기타 연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율만 해도 되고 스트로크 반주만 해도 되고 아르페지오 반주만 해도 얼마든지 기타를 가지고 잘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각각 분야들이 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치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핑거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 두어 곡에 연주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틀즈의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스타일의 이제 선율과 반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복잡해졌죠. 아까는 여기서만 놀았었는데 이외에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. 손의 움직임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. 그 다음에 이제 통기타를 가지고 이제 태핑 때리면서 하는 게 있어요. 가장 유명한 곡이 이제 황혼이라는 곡인데요. 볼게요. <목소리> 이죠. 이제 택핑이라는 그런 이제 두들기는 주법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.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는 클래식에서 하는 로망스 같은 연주가 있습니다. 보세요. 저는 이제 클래식에서 하는 로망스 같은 형태도 전부 다 핑거 스타일로 봐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줄을 뚱기면서 선율과 반주를 동시에 하는 연주 스타일을 전부 다 저는 핑거 스타일로 보고 있어요. 물론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 배우시면 악보에 적혀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능력은 이게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. 이만큼 다 연주를 할수 있게 됩니다.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제가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이 약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정도 기타를 배우고 나면 웬만한 정도 수준에 있는 기타 연주는 다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거가 애드립 솔로 오브리 연주 방법이 빠졌는데요 이거는 약간 관점이 달라요 클래식 기타에서 공부하는 거는 악보에 적혀있는 음악들을 그대로 연주를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음악쪽 재즈 쪽에서는 악보에 적혀 있는 것 보다가 소리 위주로 그러니까 코드 진행이 있으면 이 코드 진행에서 내 맘대로 이렇게 어떤 규칙은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내 맘대로 어떤 음정들을 막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애드립 솔로 어브리 연주 같은 경우에는 코드 진행만 있으면 그냥 그 코드 진행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애드립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 맘대로 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저도 그쪽을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,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가 알아야 될게 너무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기타를 치는 다섯 가지 방법에는 스트로크 반주법, 아르페지오 반주법, 선율 연주법, 핑거스타일 연주법, 애드립 솔로, 오브리 연주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제 관점에서는 선율 연주를 먼저 시작해서 악보 읽는 방법을 배우시는게 좋겠다 단선율 하고 그 다음에 복선율 하고 핑거스타일 연주로 가면서 코드스트로크 반주법 아르페지오 반주법 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닝 아 이거 새끼.